발레파킹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하필 이 차를 팔려고 음. 다 깨끗한 거 확인하시고 저희 호텔에 오셨는데 하필 음. 찍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던 찍힌 자국이 생긴 거죠 대표님이 한건아니있고요 근데 저를 이제 저한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제가 했다면 무조건 편상을 해드립니다 음. 그 경찰이 그걸 딱 죽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서 음. 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네 망한 모텔 사서 한 달에 4천0 0번은 30대 망아모텔 두 채로 보름이라고 월 매출 1억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한달 전에 모셨었죠. 그때 이제 올린 영상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다고 네. 댓글도 많이 달셨는데 그 댓글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썸네일 제목이 망한 모텔 사서 한 달에 4천번은 30대, 30대세요. 어, 망한 모텔 두 개, 지금 두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두 개로 보름이라고, 월 매출 1억. 네, 궁금하시죠? <웃음>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댓글로 다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나무님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24살인데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학원부터 다녀야 하나요? 이번은 이제 요즘 뭐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취업해도 뭐집 한채 서울에 사기 힘들고 음, 네. 그래서 이 모텔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그때 리모델링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음. 학원을 다녀야되나요 일단 이 질문을 제가 들었을 때 두가지 분류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첫번째는 이제 인, 인테리어 업을 이 음. 업으로 삼으시려고 이런 질문 하신 걸까 네네. 아니면은 인테리어를 해서 뭔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신 걸까 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인테리어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네. 어, 당연히 이제 배우셔야겠죠. 네. 이제 학원 같은데 배우셔야 되는데 네. 저는 그 학원의 선정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어, 제가 인테리어를 해보니까 네. 아 이게 작업자분들이 하던 대로만 하시려고 해요. 음... 분명히 더 좋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더 세련되고 더 트렌디한 음. 방법들 또뭐 유럽의 방법들, 독일의 방법들 있는데 그게 좀 어렵고 배운 적은 없으니까 네. 늘 하던 대로 우리 한 거의 9 0년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거의 99%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어 제가 제 많이 참고했던 건 유튜버 인테리어 쇼 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어요 오, 우리나라 인테리어는 다 너무 너무 정체되어 있다. 몰드하다. 네. 정체되 있고. 너무, 음. 더 좋은 그 레이아웃이 있는데 왜 그걸 음. 안 하냐. 자기는 그 문화를 바꾸겠다. 라고 하셔서 그 아카데미, 학원도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음. 사업을 어쨌든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아, 다들 전문가라고 탈을 쓰고 있지만, 음.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많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진짜 전문가는 뭘, 뭘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진짜 전문가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음. 전문가인 거요 예 라고 네,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음. 배운 거 가지고 내가 그냥 평생 울고 먹겠다고 하시는 분은 음. 결국에는 전문가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음. 그렇게 인테리어업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은 진짜 전문가인 음.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배우고 그분의 자세까지도 배워야 되는 거죠. 음, 네. 네. 그런 분들한테 배우면은 좋지 않으실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다 모두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대표님도 젊은 나이고 또 늦게 이 숙박업을 시작했지만 그0년2 0년 하신 분보다 더 잘해내고 있잖아요. 어,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성비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텔에서 이제 고민 이 있다고 하면 이게 좋은 승 <웃음> 만나서 어, 배우는 것도 좋은 음.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또 마리칠칠칠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부동산 의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모텔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텔의 입지는 어떤 것이 좋은 곳인가요? 음. <웃음> 좀 포괄적이네, 어. 질문이. 네네. 네, 어, 중요했었다고 생각해요. 과거, 어. 네. 과거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했었던 이유는 예전에는 우리가 숙박을 하려고 하면, 음. 이제 혹은 이제 호텔을 잡으려고 하면은 어, 부산까지 일단 놀러 가서 네. 거기서 주변을 둘러본 다음에, 어, 저기 괜찮아 보인다. 음. 라고 해서 가서 예약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관광지 근처, 즉, 입지가 음.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모텔들 보면 은 굉장히 외관이 화려해요. 조명도 네. 막. 맞 네온산이 다다다다닥 들어가면서 음. 그런, 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 역시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음. 역시 과거형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해운대까지 가서 그대에서야 잡는 않잖아요. 그쵸, 네. 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잖아요.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네네네. 음. 그래서 그 입지의 그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어... 뭐가 중요해졌죠, 그러면? 이제 결국엔 어, 컨셉과 인테리어. 음. 여기에 올만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의 또 능력인 또 마케팅 능력. 네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는 온라인 속에서 모든 고객들이 물건을 찾고 계약도 하고 또뭐 모든 행위를 그 안에서 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어 상가도 그랬어요. 예전에 부동산도 코너 좋은, 목 좋은 자리에 딱 있으면 성공이 보장이 되는데, 음, 이제는. 맞아요. 필요가 없었어요. 네네. 지금 이제 홍대나 신촌이나 젊은이들 많이 있는 데 가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층이 아니라 오피스텔뭐 7층 12층 음. 그런데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모티 입지가 좋, 좋으면 좋겠지만 이제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조금 그러니까 비싸죠 이제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면 어, 위치가 이렇게 좋지 않은 곳에 싼걸 사서 어,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 컨셉을 잡고 네, 네. 마케팅 을 하면 훨씬 높은 순위로 올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래 그래서 결론은 온라인상의 입지가 중요하다 음. 온라인상 입지 네, 네 많은 생각이 들고 음. 오프라인상의 입지는 정말 접근성이 최악만 아니면 좋겠는가요? 다 최악만 오. 아니면 막뭐 버스도 잘안 다닌다. 버스가 <웃음> 뭐 몇몇십분 간격으로 있다. 음. 혹은 뭐 지하철 역과 한참을 걸어야 된다. 뭐이 정도의 최악이입지만 아니라면 네. 어,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음. 오히려 기회인 거죠. 그렇군요. 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웃음> 이 재인 님께서도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사시는 곳이 경기도잖아요. 네. 경기도에 사시면서 지방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노하우가 음.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에 보, 반 정도 한 달에 보름 정도 일한다고 그때 영상에서 말씀하셨는데 강주에 가서 그러니까 경기도에 사시면서 그 지금 모텔이 강주에 있잖아요 네네. 강주에 가서 15일을 계시는 건지 네. 화성에서 출퇴근을 15일을 음, 하는 건지 예, 이게 궁금하다고 아, 하시는데요 네네. <웃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담양으로 제가 출근을 하는데 강, 네, 음. 강주는 이제 100% 무인이기 때문에 음.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제가 가고든요 아, 네. 담양에는 이제 15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음. 정확히 말씀드리면, 5일을 담양에서 일을 하고요. 네. 그때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네. 일을 하고, 저녁엔 자고, 음. 그렇게 5일을 똑같이 5일 일을 다녀? 하고, 다음 이제 5일을 다 일을 하고 나면은 이제 화성으로 올라와서 음. 5일을 쉬어요. 아, 그일을 집에서 이제 육아도 하고, 네. 이요식도 만들고, <웃음> 네. 네. <웃음> 그렇게 음. 5일을 쉬고, 다시 또 5일 쉬고 다시 내려가죠. 아, 5일 단위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네, 다시는거 하기요. 오른 씩 집을 비면 안 되겠죠, 그죠? 아 그렇죠. 네. 네. 또 이제는 이게 추가로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진상 손님, 아, 이 진상 손님의 네, 컴플레인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말씀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하...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웃음> 뭐 모텔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이 음... 사실 제일 스트레스일 네. 거예요. 뭐열 명의 좋은 고객보다 한 명의 진상이 더기억에 남거든요. 음, 그렇죠. 네. 저희가 만났던 진상은 그래도 조금은 덜한 편이긴 한데 사실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뭘 부시는 거 그래요. 네. 이제 술 드시고 음. 다툼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격하해 주셔서 막 이렇게 치신다거나 음. 이런 분들이 덜어 있고 하필 쳤는데 그게 t v 위치면은 이제 TV가 네. 깨지는 거죠. 네. 이제 근데 이제 이 범죄 현장 그러니까 재물 손괴를 한 영상을 담아야지. 음. 이게 증거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이 들어가고 가 가고 나서 깨져 있었다라고 해 봤자 음. 그건 실 물적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게요 네. 거기다 뭐 그렇다고 객실에 CCTV를 설치해 놓을 수도 음. 없는 거고요. 호텔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배상을 받는가가 사실 또 중요해요. 그러네요. 어떻게 해요? 어, 일단, 물적 증거는 확보할 수 없음을, 어, 인지해야 돼요. 네. 뭐 증거는 나올 수가 없다. 음. 내가 안 깼는데, 원래 깨졌는데라고 주장해버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사람을 귀찮게 해야 돼요. 귀찮게? 어떻게? 네. 일단, 경찰을 부르고요. 네. 경찰을 부르고, 음. 조서를 쓰게끔 하겠다, 나는. 음. 난 당신이 무조건 깼다고 확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황이 무조건 확, 확신이 된다, 그렇죠. 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계속 조사를 받게 만들 거고 음. 귀찮게 할 거다 당신 이래도 지장이 가겠죠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음.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느끼게. 거죠 네. 어. 그래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광주까지 와가지고 또 조사 음. 받고 이럴 바에는 에이, 내가 깬거 맞으니까 물어 주자 음. 라고 하게끔 심리적 압박을 가해줘야지 만 음. 이제 자백을 어.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 생각지도 못하나요 <웃음> 해결 방법인데요 <웃음> 네네. 보통 이거 모르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막그래죠 증거 어... 있어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 증거 음... 없으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술 드시고 많이들 오시니까 또 술김에 그런 또 재물 손괴 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이런 이유 말고 또 다른 뭐 불편한 손님 음... 있나요? 한 번은 이제, 음... 이제 너무 서비스를 이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네. 이슈인데 네. 발레 파킹을 잘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발레 파킹을 해드렸고 주차를 너무 이제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길래, 이제 음. 제가 조금 뒤쪽으로 더 주차를 해드렸는데, 이제 뒤에 이제 풀, 이제 잡초 같은 게또 네. 있었어요. 음. 손님이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딱 오시더니, 차가 좀 앞에 튀어나와 있었는데, 뒤로 밀려있는 걸 음. 보고, 뒤쪽으로 가셔서 봤는데, 찍힌 자국이 보였던 거예요. 어, 그래요? 찍힌 네. 자국이? 근데 그분이 하필 이 차를 팔려고, 싹그 기스랑 이런 것들도 음. 다 제거하시고, 다 깨끗한 거 확인하시고, 저희 호텔에 오셨는데, 하필 음. 찍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던 찍힌 자국이 생긴 거죠. 어, 대표님이 한건 아니겠고요. 근데 저를 이제 저한테 했다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저녁이라서 너무 안 보여서, 아, 제가 했다면 무조건 편상을 해드립니다. 음. 다음날 아침에 한번 보시죠. 네. 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한 게, 한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음. 왜냐면 하 찍힌 자국이 측면이었거든요. 차 그렇죠. 측면이어서, 음. 나뭇가지가 여기 있었다고 해도 찍히면은, 스쳐 지나간 음. 거지 찍힌 자국이 있을 수가 있나? 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갈등이 돼요 내가 했다는 게 확실히 스스로도 좀 아닌 것 같지만 네. 배상을 해줄까? 서비스 차원에서? 음. 아니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어쨌든 네. 그런데 과연 이런 것까지 내가 배상을 다 해줘야 될까? 사람 음. 기분 맞추려고? 거기서 내가 제가 이제 갈등이 너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까지 내가 배상을 해주면 은 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몇날 며칠 이렇게 생각이 날것 같다 아 그렇죠. 너무 응울하죠. 억울하니까 응울하죠. 그래서 어, 이건 내가 풀어야겠다 라고 해서 다음 날 아침에 경찰 을 불렀어요 그래 경찰 을불려서 어... 경찰 아저씨 이게 진짜 제가 한게 맞습니까? 음. 이 죽은 나뭇가지에 찍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그 경찰이 그걸 딱 죽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음. 가서 경찰에서 찍으시는 거예요 음, 경찰 차에 네. 어, 그래요. 나무 흠집이 안 나요 어... 이거보다 더 세게 주차를 했을 리는 없, 없으니까요 음. 못 믿으시는 거예요 막. 아니다. 그래도 찍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음. 막 주장을 하셨고 결국에는 뭐 교통 경찰계, 과학수사계 <웃음> 다 <웃음> 불렀어요. 다 오실 음. 수 있는 분들은 다 불렀어요. 음. 그래서 딱 교통, 근데 교통 경찰계는 딱 보시다니 아시더라고요. 어, 돌빵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차까지 다해한 상태에서 저희 호텔로 오는 와중에 돌빵이 맞은 거죠. 그데그데 아, 네. 이제 납득을 못하시는 부분인데 음. 네. 이제 이걸 어떻게 또오르고 달래가지고 솔직히 그,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다툼을 하, 하는 순간 비유도 계속 맞추면서 음. 하고, 할지만 솔직히 여기까지 민사로 하시죠. 그러실 거면. 음. 어, 그거 그렇게 거그 납득이 안 되시면 민사로 하세요. 음. 증거를 주, 하신 다음에, 어, 정식적으로 소를 제출하세요. 라는 음. 말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린 자영업자고, 음. 괜한 후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웃음> 그걸 참는 과정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 그렇지. 힘든 거죠. 그래요. 그니까 이제 저도 주변에 모텔 운영하신 분들 몇몇 계시는데 이제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알면서도 이제 참아야 되는 상황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뭐 대한민국 직장인들도 매일 직장 내에서 아, 얼마나 많은 힘들게또 사십니까, 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요. 맞네요. 네. 네, 그 현튜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무인 시스템 돌리는 방법이 궁금해요. 지금 이제 강주에 음. 있는 게한 달에 한번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질문이에요. 무인 시스템이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시고 투숙해서 다음 날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엄청 궁금합니다. 음. 강의해 주세요. 음. 질문이 아니라 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웃음> 요 부분 좀 무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세부적으로 아, 네네네.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손님이 나갈 수없 아 나갈 수 밖에 없게끔 만든다 그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리적인 부분을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인 시스템을 하려면 요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자, 손님이 나와서 11시에 체크아웃을 하셔야지 저희가 청소를 하는데 음. 11시에 체크아웃을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은이 손님한테 강한 페널티가 간다는 거를 그 전에 인지시켜 놔야 돼요 입실 할 때부터 인지 시켜야? 그럼 저희는 이제 딱 책자가 있어요 안내 책자가 네. 책, 객실에 들어간 가 안내 책자가 음. 있고 거기에 정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요. 어. TV는 안 나올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음. 사진이랑 다 첨부했고요 네. 또 빔프로젝트가 또 있는데 빔프로젝트는 음.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 넷플렉스는 이렇게 사용하셔야 음. 된다 커피 머신이 또 있어요 커피 머신은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적어놓으면 안 읽을 것 같잖아요 음. 근데 그걸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읽고 아, 쓰세요 요그렇군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음. 그냥 이런 거 없으면은 그냥 바로 연락이 와요. 그러겠죠. TV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직관적인 어, 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전화해서 물어본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객실에 전화기가 없습니다. 음, 그래요? 전화기가 없어요. 어. 문의를 하려면 제 핸드폰 번호, 그러니까 음.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내책자에 대부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음. 전화보다는 안내책자에서 먼저 보고 그래도 안 되시면 전화를 하는데 음. 그게 벌써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죠, 웬만하면 그렇군요. 이제 나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은 또 여기에 적혀 있어요 음. 물론 예약할 때도 이제 나가 11시 이후에 만약에 안 나가시면 은 우리 청소 직원이 강제 개방 후 입시라고 청소를 합니다라는 음. 경고문과 그리고, 이제, 연장 비용은, 체크아웃을 연장하시고 음. 싶은 분들이 있는데, 시간당 2만원입니다. 음. 라는 걸 홈페이지 예약 때부터, 그리고 안 들어와서도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대부분 다 칼같이 나가세요. 음, 그렇군요. 무인 시스템을 해도, 다음날 손님 나가는 건 이제 문제없고, 또, 거기 이것저것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이, 네, 다 이게 네. 있기 때문에, 예, 전화오는 게 거의 없다. 그렇죠. 어, 네. 거네요. 어,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현재 사용하다 보면, 처음 들어가놓으니까 모든 다, 또, 이제, 이런 OA 기기나 전자기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네, 맞아요.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가 어. 올것 같은데, 그런 전화들이 거의 안 온다는 네, 거죠. 맞아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모텔에서 수건 달라, 물 달라, 이런 것들도 요청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넉넉하게 넣어놓으면은, 음. 1년에 한 번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요. 네. 어.